자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거 올리고 요위에다 이렇게 올리고 요 위에다가 요거 올리고 음.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봐봐 요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 응? 그리고 여기다가 그렇지 이렇게 올려 그리고 이렇게 올려 그리고, 이렇게 올려. 그리고 음. 헉, 이거 봐. <웃음> 이거 봐, 야,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. 응. 제발, 왜 이건 무서워? 그건 어차피 다 망가졌어. 쓰지도 못해. 뭐 보여줄까? 다 망가진 거퇴 시가 <웃음> <태식아> 이거 봐. 퇴 <웃음> 시기가 해보세요. 응? 뭐가 좋아? 우리 태식이는? 표준왜 <웃음> <웃음> <좀> 그래? <웃음> 너랑 백이 좋아해? 아~~ 이봐